좋아요, 구독, 추천주차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나이스! <웃음> 이거 뭐야, 이거? <웃음> 이거 뭐야? 아! <웃음> 한달 뜨겠는데, 제대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딱 맞겠다. 아유 땡겨오는 것도 정복자 싸줘야 돼 인간적으로. 어, 캐스팅 막 샀네. 아깨비 찾아야 되나? 아, 이거 떨어져 버린다고? 나도 정말야 너만 정말 아니야. 너만 정말 아니야, 이 새끼야. 새띠루 이랩을 저거 찍을 줄은 몰랐다. 보통 대식 찍는데. <놀람> <놀람> 나이스. 게임 터져간다. 와 이걸 못 맞추냐? 맞췄으면 킬각인데 맞췄구나 그게 중요하지 못 맞췄다는 게 중요하다 볼때 있지 음. 인자 신발 음, 아웃복싱 아! 잠깐만 풀못 맞추는 건내 내 시나리오 없었는데 역시 마딱인가? 그래도 자, 계속 죽어주네 중반이 후에 클레드한테는 풀시, 플래시보다는 테이 중요할 때가 많아서 해카림 상대로는 퇴저마가 100%야 무조건이야 이건 진리야 진리 어차피 대시 맞으면은 제가 존나 뛰어나가도 못 도망가거든요 저 켜면 빼고 오케이? 저 원형 키면 빼고 그냥 아웃복서 스타일로 하면 돼요 이판 지면 울것 같은데 이판 이기, 이기고 싶은데 진짜 와드가 2 0초 쿨이니까 천천히 맵시다 눈을 찾아야 되긴 하거든 핑아 박았나? 제대로 못봤네 또 잘못 들어서 눈인가? 요호시 누는가 요호시 누누가? 나이스 미드쏠키미소 나이스 네이스 네이스 미소올 네이스 네이스 네이스 와 신발 신고 와서 이게 되는구나 자 okay. 갖다 박지 마. 아, 왜 그래? 나이스 와, 인신이 빠르긴 빠르다. 아마 한번더달걸 그랬나? 뭉가에 나가줘요. 퓨 맞추면서. 했으면 잡았을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오오. 참 멋진 희생이었다한 입, 한입 중온. 나이스 나이스 게임 뭐야?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우리 팀 잘해 오늘 따라? 어존나 잘하네 우리 팀. 우리 팀. 마 프렌드. 이들 갖다 꼬라박을 수 있거든요. 안 돼! 돼지! 아! 속광 맞았어! 죽었다! 개오바 눈누가 꿀쉽인가 근데? 눈누가 누가 올리는 사람들좀 있네 해볼래 해볼래? 해볼래? 해볼래? 해볼래? 저거 있었으면은킬각 나왔을 을것 같은데 아 이거 투거편투 해야지 미현맞았어 자연스럽게 민현먹으려고 <웃음> 존나 약해. 야, 진짜 존나 약해. 나이스. 아, 풀면 밀었을 것 같은데. 음, 미드도 좋다. 비비네. 아 누누가 좀 땡기. 확실히 정글에 약간 탱커메타 올라나. 잡아줘. 찍. 나이트. 잘한다. 잘한다. 우리 팀. 잘한다. 잘한다. 우리 팀. 잘한다. 잘한다. 우리 팀. 잘한다. 잘한다. 우리 팀. 잘한다. 안녕. 어 뭐야? 어디 갔어? 이러면? 와 저기 있다고. 잘한다 잘한다 아, 아 못한다 못한다 대포 못먹었다 아 근거리도 못먹었다 어어 아, 아왜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제발 살아나와 아나 이거 합면 안되는데 기다리면 안 죽으면 돼, 기다리면 안죽는면 이기나? 이길래 없는데? 아나 없는데 야아 좀만 기다리지 와좀 지대로 입었는데 술좀 봐라 에. Hey! 이 기분 상해. 똑당해. <웃음> 어, 개새끼인가. 이 개. 왜 씨발 남파하고 내나 나 차단해. 야! 아, 존나 불라네 이거. 참 물린 게 바본 거지. 합니다. 아, 그렇죠. 영감보다 지배가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줘겠죠? 시험을 가라. 시험 가야겠는데? 누나한테 무조건 막아야겠네. 저머, 저머. 출발 라인 밀어야 돼뭐 붙어줘야 돼 이거 어쩌라고 그냥 니들끼리 와서 해야와좀 아유 아니 아니 존나 즐겜인데 진짜 너무 있겠지? 못 잡냐 설마?어서 오세요. 아. 아, 근데 이거 다 이긴 게임 진짜 애들, 아니 자기들께 던져놓고 나한테 <웃음> 대타해 버리면 어떡 하라는 거야, 네 진짜. 달리기 시험 키몽땡 스타가 괜히 앞점, 앞점프 할 리가 없죠 뻔한거죠 좋아요 구독 추천 주신 한 번씩 부탁드려요 지금 이거 구간은 금화철 구간이에요 금화철 구간 마스트, 마그마도 아니고 금화철이야금화철 금아첼. 내가 왜냐면 금화 막빠지거든 금화 끝자락이거든 네이스 붙어주면 되겠다 이거 근데 이거 에코가 멘탈에 나서 이 두아데, 두아데. 야, 근데 우리 치가 아무도 없네. 신기한 게. 찢어줘. 아좀 찢어주지. 잡아 씨발 이거 들어가? 이걸 들어가? 일타스님 일로 오세요 아까비 클레다한테 집에 하는 듯이 나요? 아니요 마법이랑 집에 골라들어요 근데 에카린 상대로 는 이렇게 들어 지금 이린상대 이거 살짝 이거 이거 <웃음> 내가 볼땐라따뚜이저사람이정상이다한번더 한다고? 이거 <놀나> <놀나> 누누 니누, 누나, 누 여기 어딘가 있거든요. 여기 어딘가 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만 가자. 마스터, 너무 오래 있었다. 진짜 마스터, 너무 오래 있었다. 인간적으로 근데 이런 판은 쇼진 가도 되겠는데, 되게 상파로 오지게 패야 되는 일이 많아서. 근데 눈, 눈, 눈의 여행거리인지 해야 돼. 너무 죽게 많이야. 야. 나이스. 썰은 나오겠다. 나이스. 얘들아, 따뚜이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존나 잘하네. 고스네 고스. 꺾고스. 꺾고스. 끝내! 와 점수가 간절한건 내가 볼때 얘랑 나밖에 없어 나머지 다 그냥 시바 피지컬 올리러 왔어 내가 볼때 취지 와 좋아요 구독 추천주차한 번씩 부탁드려요 나잇뚱 <웃음> 이거 뭐야 이거 <웃음> 이거, 뭐야. <웃음> 이거, 뭐야. <웃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